나이프님 찜질방에 왔습니다. 와우, 찜질방 올 거라는 건 상상적이네요. 저 근데 살면서 열번 정도 열 번도 안 와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특별이랑 가끔. 이준석이 큰거 아니야? 아이안 돼요. 여기는 이제 에너클락 촬영 현장인데 오늘은 찜질방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사실 연습생 때 이런 찜질방을 누나랑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게 놀고 왔었거든요 이런 데는 좀 오랜만이라서 오늘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 자는 컨텐츠 찍나요? 와 알리쇼. 아, 아, 아. 저 진짜 잠꼬대로 분량 다 뽑을 수 있어요. 혹시 맥반석 달걀 먹을 수 있나요? 혹시 시케 저 시케 진짜 좋아하는데. 저 구슬 와. 와. 아이스크림. 저말 저 타고 싶어요. 생게 말이 있어요 말. 어째요? 아, 아. 아. 오케이. 지금부터 시작인가요? 시작! 근데 진짜 이런 데 오면 은 노폐물이 빠져나가요? 근데 이게 되게 힐링이 돼 어. 근데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몸에 도움을 많이 준 거잖아 근데 이거 바지가 약간.. 그건데? 형 근데 전땀 나는데 지금 땀 많이 지금. 나 지금 나땀 많이 나 늘었어 땀이 어, 근데 이거 진짜 황토로 만든 방이에요? 황토? 근데 이런 걸로 막 그런 거 만드잖아요 컵 같은 거. 아, 아, 맞아요. 음. 카운트 구워가지고 맞아, 이거. 고 오, 뜨거워! 네. 거짓말 진짜로 평... 안 뜨겁지 아요 아니, 그러니까 따뜻해 따뜻하긴 하겠지? 여기가 <웃음> 뜨거운데 다행히 <당연히> 뜨겁겠지? <웃음> 차갑진, <않겠지? 웃음> <난> 차갑진 <웃음> 것 같지? 차갑진 것 같지? 오, 진짜 나가고 싶어요 아, 좀 일찍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핑크 다시 들어갈까? 땀 나네? 진심 땀 너무나. <웃음> 흐르는데요 <웃음> 지금 목이 지금 <웃음> <웃음> 피부가 점점 촉촉해져요? 땀이야 성훈은데 희린은데? 데요 응? 등이 황토 한데지네뭐 <웃음> 괜찮아. 한데 희한한데? 희 통통 졌다고제이 실패했어, 그냥? 얘한 그냥. 얘, 얘 5분 더 했어야 돼요? 아 좋은데요, 진짜? 좀 이따가 저랑 네. 여기서 땀빼서라고저희땀뺴저 <웃음> 빠질게 <웃음> 누적돼 있는 피로가 진짜 없어져요? 나땀 빼고 있어 지금 <웃음> 나가자, 애들아 <웃음> 같이 땀이나 뺍시다 안독냐 네? 또 들어간다고? 몇 분? 몇 분짜리요? 그럼 120도로 해주세요 120도로 해주세요 있는 거 아니야? 뭐 찍히면? 야 이제 야, 구워져 그거는 120도면 에어프라이기 온도야 야, 100, 100도는, 100도는 끊는 점 아니야 끊는 점? 프라이기 온도는 구워지는 거야 우리 이제 구워질 거 같은데 그대로 스비드 동보이 그대로 컵마서쫓될수도 있어 구보이될거 <웃음> 같은데 어 마피아 전전이 왔어요 아해아 너무, 아, 너무, 아, 너무 많이 졌다 아이고 너무 쓰였다 영상 엄청 관리를 못했어니야너 마피아지? <웃음> 다들 눈치챘지? 어... 아니, 저아니요 <웃음> 저는 그럼 뭐가 있어요? 뭐저가 있을게요. <웃음> 가 있을게요. 아, 들어가 요 야, 못 들어갈 거야? <웃음> <웃음> 자, 이번에 이쪽으로 갈까요? 그래 오케이 잠깐만, 이님뭘 그려야 돼, 지금? 이거, 이거 좀빡센데 맞아, 어? 이거 좀 빡스 너무 명백한 하나가 있긴 한데 아! 아, 오케이, 오케이 엥? 오케이, 오케이 아니야? 아니야? 아, 예, 맞아 아, 괜찮은 맞아.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야, 너무, 너무 뻔한 거 그리면 안 된다 아, 아좀 뻔한데? 오케이 자, <웃음> 그려봐라 제이 <가야죠>. 그려봐. <웃음> 어, 형 가야죠 제이 형 그려봐 할수 있어? 할수 있어 이 전혀 모르겠는데, 나도 모글이나 <웃음> 뭐 <그리나> 궁금하다 <웃음> 뭐 그릴까, 지 <쟤? 웃음> 어... 검지 손가락 <웃음> <웃음> 엄지 휘는 거 같아 너... 손톱이 왜 그러냐? <웃음> <웃음> 자기 사인했어 왜, 마파이, 왜 마피아인 척해? 음오 어? 뭐야? 뭐야? 뭐해? 아!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 야, 이거 잘못하면 들킬 수도 있겠다. 야, 안 돼. 아, 쟤 스파이야, 내가 봤을 때. 마피아가 아니야. 안 돼. <웃음> 저는 예 yeah, 불안한데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쁘지? 뭐야, 저거? 노른자야? <웃음> <웃음> 오, 좋다, 좋다 에? <웃음> 뭐, 머 그린 거예요? 맞긴 해, 맞긴 네 <웃음> <맞긴 해. 웃음> 맞네, 맞네 맞네, <웃음> 맞 맞아 맞아. <웃음> 맞아, 맞아, 맞아 뭐야, 저거 <웃음> 칼 찍은 거니까 맞아 이 맞는 거같 오케이 잘 살렸네 <웃음> 저거 뭐야? 오케이, 안됩다 아, 오케이 어, 쟤야, 쟤 시험 말 어, 아, 어, 아직 이게, 하나의... 최고 이게 최고 힌트야, 이게 최고 힌트야 너의, 이게 너 하긴 아직 <웃음> 와, 쟤 <잠깐만>, 진짜, <웃음> 진짜 너무 많이 졌다 이게 너무 많이 졌어, <웃음> 진짜 기세 많이 졌네, 빙트 아, 뭐야 쟤, 도라이몽이야칼 <웃음> 들고 있어 근데 칼은 왜 들고 있는 거예요? 칼? 만화 캐릭터 흙감 쳐야지 오오 아, 아, 땡 <놀람> 네. 네. 네. 네. 나이스 정답은 <웃음> 제주도 제주도, 제주도. 아, 제주도. 저거 도라하르방이에요 하루방. 도라하르방이야 도라 <웃음> <저거> 도라에몽이 지 어디 야 <웃음> 도라하르방이야 도라 <웃음> 손질, 손질하려고 준비하는 도라하르방 비행기도 있잖아요 제주도. 비행기 타고 가 장난치면 안돼 선거야. 영점 좀 차이 나는데? 내걸좀 <웃음> 줄여야겠다. 내 걸. <좀> 줄여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양머리와 버킷 조합. 아 진짜 이렇게 이게 무슨 아니 찜질방 이런 게다 있네 좀 신기하다. 저 근데 사실 찜질방 와서 양머리 이렇게 하고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<웃음> 좀좀 어색 하지만 오케이 어, 괜찮은 것 같아.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가자 <웃음> 가자 가자 <웃음> <웃음> 가야 돼. I'll make that.